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공간입니다.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와 둔촌주공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사실상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이후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가 지급보조한 레고랜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자금 경색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자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번복했지만 시장에 번진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았죠. 지금 회사체와 기업어음, CP 등을 지금 기관이나 투자자 대신 사들여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금 돈을 공급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해주는 창구가 뭘,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정부가 그냥 대신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죠.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지금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다가 지금 통화정책 기조와는 완전 상충되는 지원책이죠. 지금 거꾸로 지금 거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엄청난 문제에 봉착돼 있는 거죠. 기업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니까 정부가 지금. 이, 어? 50조 그러니까 4 0 0조문 해결될 거를 그말 한마디 잘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100배가 넘는 50조를 지금 플러스 알파하고도 지금 자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긴급처방을 지금 내렸지만 한번 흔들린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제자리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레고랜드는 어떻게 채권시장을 흔드, 흔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레고랜드와 채권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특정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때 사업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죠. 유상증자를 통해,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한다든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채권을 돈을 빌렸을 때 발행해 주는 일종의 차용증이죠. 차용증, 신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차용증 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고 만기에 도래하게 되면 원금과 이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도 첫 사업을 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레고랜드의 사업 주체는 강원도죠. 강원도는 춘천시, 춘천시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서 2012년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회사를 설립했는데 GJC가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이고 강원도는 GJC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증권사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GJC는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수목조법인 SPC, 아이원 제일차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에, SPC는 레고랜드처럼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특수 목적 법인이죠. j GJC, 이 j c 는 아이원 제일차의 돈을 갚을 의무를 담보로 2,050억을 빌렸고 아이원 제일차는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기업 어금 A.B.C.P.를 발행해 다수의 증권사에 자금을 조달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이지적해 강원도가 A.B.C.P.의 지급 보증을 섰던 겁니다. 만약 지지시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 만기에 일 대출 상환에 필요한 지급금을 아이온 제일자에 지급하겠다라는 보증이죠. 지난 9월 29일 이 대출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됐는데 아이원 제1차가 상환해야 하는 돈은 2,050억 원인데 하지만 강원도는 지급금을 내놓는 대신 법원에 g j c 를 기업 회생 절차에 넣어 달라고 이렇게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니 법정 관리 신청이죠. 김진태 강원도 의사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고 했지 채무불이행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말장난이죠. 채무불이행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거나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거나 난못 갚은다. 못 갚으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그랬죠. 언제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말장난이죠. 이게 몇개 듭니까? DGC가 채권자와 쓴 계약세는 기한 이 상실 사유라고 해서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 도지사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출렁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채권시장의 근간인 이게 그 돈이라는 건 신뢰죠. 신뢰. 신뢰. 이 레고랜드의 사업주체가 발행한 ABCP 신용등급은 A1인데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강원도가 국가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강원도의 높은 신용도가 반영됐기 때문이죠. 보증인이 강원도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의 지급보증한 채권이 정부를 못 믿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게 채권이 부도난 거 아닙니까. 강원도가 정부, 지방, 정부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을 못 믿으면 나라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 믿을 수 없다. 채권 시장이 한꺼번에 얼어붙은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니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게 해줬는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힌 거죠, 사실상, 이게.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재정부담을 지금 원인으로 들었지만,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미시령 터널이나 그 알펜시아 리조트 등 전임 도지사가 이제 버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 그거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되죠. 전임 최무순 지사의 사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분석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은 바로 레고랜드의 대출채권이 신용등급을 바로 내려버린 거죠 A1이 또 a p p 신용등급은 9월 말로 그냥 C등급으로 내려앉아버린 거죠 그 순간에 이게 이거 그 파급이 없습니까 10월 4일은 채무 불이행 의미하는 D 등급으로 강등돼 버렸어요. A 1이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채권의 핵심이고 돈을 빌리고 갖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리도 높은 거죠. 낮은 채권 채권은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도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도 낮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불안하고 위험하고 믿을 수 없게 되니까 금리가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배로, 그게 지금 그렇게 뛴 적이 없죠. 지금 IMF도 아닌데. 강원도에 지금 약속을 믿고 투자한 채권자들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전체가 지금 놀랬죠. 지방 정부도 돈을 갚지 않겠다는데 시공사? 둔촌주공 믿을 수 있어요? 분천주공 시공사를 믿을 수 있냐고요. 시, 증권사는 또 믿을 수 있어요.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이 공포 하나가 투자자들의 투자신뢰를 완전히 지금 얼어붙게 해가지고 지금 어마한 사람들이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니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계자는 지금 결국 정부 보증도 정치적 논리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날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지금 시장에다가 완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진태 발 폭탄 이건 정말 무서운 유력인데 본인은 본인은 정작 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뭐이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채권까지 지금 타격을 주는 도화선이 됐다는 지금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확약물인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부동산 사업대출 시공사 보증물 증권사 확약계 진행하는 채권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게 됐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 채권시장이 받은 영향은 지금 레고랜드 사태는 채권시장이 지금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진 역할을 한 거죠. 사실상 채권 시장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PF 자금에 대해서 그 연장 때 20% 이자에도 지금 어렵고 신규는 어렵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분위기가 팽배하게 해서 몇 차례 그 경고성 그 나온 상태예요, 사실상. 근데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갑자기 작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여파로 시중의 유동성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근데 지방정부의 APCP 부도는 채권시장의 연쇄적인 자원경색을 확대시킨 거죠. 이래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김진태 발.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발이라고 나오는 게 김진태 발은. 그 걸리 트리거를, 트리거를 역할을 했다. 그 순간, 어? 순간 바로 그냥 자금 시장이 완전히 경색되어 버려가지고 국가 어? 신용 최고 등급 어? 어? 트리플 A가 그냥 D 등급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 지금 트리플 A 그뭐 어? 채권이 한전 어? 한전이 트리플 A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만기 채권 2천 원권 3년 만기 2천 원권 입찰을 진행했지만 3년 만기 채권 투자자 찾지 못했어요. 2년 만기 채권도 지금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800원어치 발행한데 그냥 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6%에 육박하는 고금리 안전성까지 보장을 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트리플 응? A 일정공항공사도 채권 만기 구조를 짧게 재편해서 목표 물량을 겨우 이렇게 채우는 음? 한국가스공사도 트리플 A 국공채가 대부분 다 트리플 A 아닙니까? 최고의 그 신용등급 그런데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 내돈 날라가게 됐는데 누가 투자를 해요? 유, 위험하다는 이, 이 심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용... 그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우량 등급이 채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위험도가 더 높은 중간등급 채권은 지금 어떻게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권평가에 따르면 은 지금, 지금 신용등급이 우량과 비우량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A등급 회사채 유통금액이 한 705억 원에 집계됐다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료가 되는 거죠. 지금 유통된 그 16일에서 20일까지 유통된 3 6 5 5원의그 비해서 약 80.7%가 감소를 했고, A등급 회사채 발행 감소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에 따른 지금 회사채 시장 경색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지금 둔촌 주공도, 그, 이, 이, 채화는, 응? 됐다고 해도 지금 거의 상당히 세배나 높은 12% 높은 지금 이자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죠. 채권시장 지금 발행 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지금 위축되고 회사채 발행에 만기 회사를 갚는 지금 차원 발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레고랜드 프로젝트처럼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조달해야 하는데 레고랜드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장은 PPF를 통해서 미래의 미래의 완성된 상태에서 가치를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 이때 담보는 미래 수익이죠. 미래 수익. 근데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이 맞물린 동시에 물가 상승 영향으로 건설비까지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지금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돈을 갚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둔촌주공 pf가 차원에 실패해가지고, 어? 응? 채권에, 그냥 원금을 사과하기 위해서 채권을 새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누가 사질 않겠다 그래서 투자자를 못 구했죠. 이거를 뭐, 사실상, 응? 그 시공사가 보증인, 응? 의무로서 지금 7천억을 대신 갖기로 했다가 만기 하루 앞두고, 참, 구사일생으로 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래서 그것도 12%의 금리 그전금리에 거의 뭐세배 육박하는 참 조합원들은 정말 야,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조합원들은 울고 싶은 마음이죠. 어디가 표출도 못 해요. 그래 참김천주공은 그 내부 그 저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그 이미지가 지금 안 좋게 이 전해져 가지고 참 어디가 말도 못하고 상당히 그...